아, 아주 신개념 방송 어, 이지세상. 아 맞다. 여러분, 제가 지금 이지세상 채널이 두 개가 생겼어요. 지금 하나는 원래 이지세상인데 그 이름을 프로로 바꿨고 하나는 FUN으로 바꿨습니다. FUN. 왜 바꿨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어 제가 어 이게 지금 영상을 좀 올리는데. 제가 지금 전문적인 영상을 올리다가도 가끔 씩 재밌는 영상도 올리고 하잖아요. 그런데 가끔씩 좀 재밌게 올리고 뭔가 좀따라하 영상을 올리면은 갑자기 좀 무슨 좀 초등학생분들 되게 뭐 그런 분들이 제제 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갑자기 욕을 엄청 해요.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. 그래가지고 어 아씨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. 왜냐하면 저는 좀 전문적인 것들을 좀 올리는 그런 그냥 도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너무 웃기는 거랑 너무 섞이게 되면 오히려 좀 전문적인 걸 보러 들어왔다가 어? 얘 뭐야? 이러면서 나가실까봐 그래서 제가 일부러 프로라고 하는 네임으로 바꿨고 원래 있던 채널을 그리고 펀이라고 하는 채널은 이제 좀 재미있는 영상, 뭐 게임하는 영상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좀 여러분들이 즐거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, 제가 조만간부터는 이제 펀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